다이어트의 성공. 무엇이 다이어트의 성공일까요? 다이어트 성공이라고 할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?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만약 내가 60kg에서 50kg로 다이어트 목표를 설정했다면 50kg의 몸무게가 되는 순간 다이어트에 성공을 한 걸까요? 아니면 그런 상태로 얼마나 유지를 해야 다이어트 성공이라고 볼수 있을까요? 연구에 따르면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한 사람 중에 5% 미만의 사람들만이 2년 후에 꾸준히 그 목표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읽고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엥? 5%? 50%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데 다이어트를 유지하지 못한 95%의 사람들이 자신의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거나 그거보다더 많이 상태가 나빠진다고 합니다. 너무 절망적인 수치 아닐까요? 그러면 100명 중에 5명이라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 입시로 치면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교 가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힘든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계신 거겠죠?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수치가 일리가 있어요.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은 방송에도 나오고 인스타나 유튜버에서도 유명하잖아요. 다이어트가 쉬운 일이라면 그런 일은 없겠죠. 뭐 특별한 일도 아니겠고요.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일도 쉽지가 않은데 그 다음에 유지하는 일, 요요가 다시 오지 않도록 하는 일, 그것까지 걱정을 해야 한다니? 음... 요요가 자꾸만 생기는 다이어트.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다이어트는 어떤가요? 단기간에 살 빼는 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날씬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. 이 수치로만 봤을 땐 다이어트를 하다가 다이어트를 그만두면 요요가 오는 게 당연하다. 왜 당연한 거죠? 그럴 거면 왜 이렇게 힘들게 다이어트를 한 거죠? 2년도 못 가. 2년이 뭐야? 6개월 3개월 뭐 한달만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평생 다이어트 하는 건좀 우울한 일 같아요 주변에 다이어트 하지 않아도 날씬한 몸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도 안해 식이요법도 따로 안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내 몸이 알아서 다이어트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단순히 운동을 안하거나 단순히 다이어트 식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이 찐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전략과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거죠 다이어트 성공률이 5%밖에 안 된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. 일단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하고 인지해야 돼요. 지금의 다이어트가 문제가 있다. 문제의식을 딱 하고 있어야 됩니다. 5%에 본인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. 95%가 성공할 수 있는 다이어트. 저와 함께 해보자고요. 이제부터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의 다이어트는 여기까지. 안녕.